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이조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 치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자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계시며 산이야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성토를 믿으며 죄의 영소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